어 괜찮아요. <웃음> 거울이라도 보고 오세요 아, 찍게 아, <웃음> 있을까? 아니,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한 시간. 바로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웃음> 또, 색다른 분과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모셨습니다. 아, 생생로그의 세영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아. 오늘 도움입니다. <웃음>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살짝 여기 지금, 어허허허! <웃음> 엄청 많이 있는데요. 엄청 많아 엄청 많돈 많이 썼습니다. 그니까요. 돈 많이 썼어요. 자, 보시면요, 요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 너무 예뻐. 근데 저 너무 예뻐요, 이거. 약간. 잘 어울리는 거. 노란색. <웃음> 제 캐릭터도 들어가 있고, 요즘 제가 뭐 폰도 그렇고, 다 노란색이 좀 빠져갖고, 노란색. 아, 다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하고, 고란색을 약간 테마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그때 디자이너분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그 컨셉을 이렇게 들었어요. 디자이너 분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구석이잖아요. 아! 방이에요. 아이 동그라미가 방이에요? 네. 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네모나잖아요. 아 네모나는 구석에 있잖아요. 네. 방구석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발신하는 이미지예요. <웃음> 오! 되게 실무했구나. <웃음> 아, 네. 약간 말풍선 같은 건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도 말, 어,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말풍선이구나 했는데 뻗어나가는 것도 말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겁니다 250명께 이야 이거 와 그럼 저도 신청하면 250명 안에 들어오면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드렸잖아요 아또 받을 받은... <웃음> 또 받으면 안되니까 한 번씩만 <웃음> 이런거 잘하시죠? 다이어리 꾸미기 <웃음> <꿈이> 잘하시니까 약간 <웃음> 단언적으로 똥손기질이 있어서 이게 방법이 지금 뒤에 써있어요 여기 보면요 네. 타월로 애플펜슬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그다음? 필름을 펴, 옆으로 잡아서 벗기래요 아 필름 옆으로 잡아서 벗기래요? 예. 네. 아. 지금 보면은 잡아서 벗기라고 되어있어요 아 얘는 또 다른거구나 이게 아 근데 이게 어. 아 겉에가 망했어요? 겉면이 두개 있는거 아니에요? 필름을 옆으로 잡아서 벗겨냅니다 일단 벗겼어요 겉에 하나 더 벗겨내야 되나 이따가? 더 없는거 같은데 수평이 되게 필름을 붙여달라는건 뭐야 이, 이렇게 수평이 되게? 잠깐만요 필름을 천천히 옆으로 잡고 벗겨내 응. 이거를 차라리 아. 바닥에 깔고 필름을 펜을 놓는 게낫잖아 아니요 저 이.. 아그 이걸 붙이고 싶어 아 해봐요 네. 자 이게 정습, 정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나쁘지 않아요 헤어드라이어로 마무리하는아 약간 있어요. 아 이런 녹이라는 거보나 이거 그잘 붙였죠? 네잘 붙였어요 어. 어.. 일단 1차로 붙여보셨는데 다이얼 꾸미마 자격이 있으시네. 요 진짜 잘 붙이죠? <웃음> 스티커를 많이 주어가지고 <웃음> 네. 예쁘다. 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파에서 지금 원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투용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세 개의 제품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은 게 뭐가 있죠? 지금 파스텔. 파스텔 원이랑 베이직이랑 클래식 색상이 남아있어요. 또 화려한 선물들이 나갑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하나씩 음. 꺼내주시죠. 아무거나 먼저 꺼내도 돼요? 아무거나 먼저. 일단은.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요, 요거. 백? 그리고 요거. 요거는요, 요거는 흔히 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미국에서 제가 사온 건데요, 애플 스토어에서 한정으로 팔고 있는 애플 비닐 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인가? 어, 마지막이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신상입니다. 요거는요. 예쁘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짧게 했네 근데. 25분 됐네어 괜찮다. 근 이거 진짜 예쁘다. 괜찮죠? 예, 네, 진짜 괜찮은데요. 됐어. 하나에 네 개나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 따지고는. 하나에 그러면 얼마죠? 한... 햄터 얼마? 응. 그 정도 하면 하지.